에, 에라, 와, 에, 에, 에, 에, 에, 에, 에, 에, 에, 에, 에, 에, 에, 에, 에, 에, 가 에, 에, 에, 에, 에, 에, 에, 에, 렇 에, 에, 에, 에, 에, 에, 에, 에, 에, 에, 에, 에, 에, 에, 에, 에, 에, 에,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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, 기울기랑 내가, 이었다가, 이, 예. 가까워지니까, 이, 예. 이거, 이렇게, 왔다가, 계속 계속 가까워져가지고, 응, 응, 그 중에는 응, 가가가까 응, 응, 응, 응, 응, 응, 응, 응,